점이 더머이 나인 대망의 파이널 두 명의 후보 중 최종 우승자는 릴보이입니다. <웃음> 그 노력이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처음에 그러나 릴보이 네 사실 1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. 1리가 아닐 수있습니다리가있이수있다 이리 가리길 시다이다 이리 가다 이리 가리길 수있다다 1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시죠 안래하아이구야왜 <웃음> 어... <웃음> 태민이요? 아, 잘 지내셨어요? 아유, 아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 근데. 근데 자네가 진거 같아요 진거 같아요. 같아요. <웃음> 같아요. 같아요. 같아요. 같아요. 같아요 두 명의 후보 중, 쇼미더 머니나인 여러분이 선택한 최종 우승자는 자이언틱 프로듀서 <목소리> 자이언틱 프로듀서 지금 기분을 그냥 표현해주세요 아 일단 이 기대조차 안했었는데 우리 스탭들 다 너무 고맙고 그리고 그러나 사실 1위가 아닐 수, 1위가 아닐 수, 1위가 아닐 수, 1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최종 우승자는 <목소리> 팔로이터 <팔로알토> 프로듀서 <목소리> 어쨌든 되게 즐기면서 했기 때문에 파이널까지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스티스 프로젝트입니다. 네, 되게 축복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최종 우승자는 바로 이 현장을 언택트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. 음악과 그리고 이 이야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증명해 낼수 있었던 슈미더머니 시즌 9. 끝 인사 멘트는 릴보이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Show me the